최근에, <웃음> 그렇지. 최근에 어, 나왔지. 가장 최근에 나온 CIX 두 곡. 예. Yeah. <웃음> 그래 우리가 그토록 염망하던이에리즈 어, 트랙. 트랙. 그러니까. 거기다가 타이틀. 맞아. 타이틀, 타이틀 어떤... 맞아. 타이틀이랑 수록곡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았는데. 음, 그러니까. 또이번엔 곡이 다 전체적으로 좀. 세계. 연 세계 반 스토리로 연결이 되잖아 그런 작업도 되게 재밌었던 음. 것같아